요한복음 12장 40, 예 43절에서부터 44절에서부터 50절까지 봅니다. <웃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니, 것이며 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모른 나를 믿는 자도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용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선인가 하나님 뜻을 아는 것보다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선인가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그셔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나는 너희들이 나를 축복으로만 나를 알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세상에 온 정확한 이유가 있는데 이미 성경에 다기록이 되어 있다 그이유를 제대로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성경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또 직접 듣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이미 성경이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렇죠? 성경이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듣고 싶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셨을 때, 애연의 말씀 을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벌써 하시고, 나를 축복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왔으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당했으며,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고 또그 사이의 중간에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장면들 채찍 맞으시는 장면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까지 주님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또 깨달았어요 가십니다 말씀은 정확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축복으로 바꿔치기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주님을 잘 숨기면 하나님의 복도 임하고 능력도 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을 임한, 능력이 임하는 것보다 축복을 받는 것보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또 승천과 주님이 땅에 제림하실 것까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던데 너희가 십자가를 아느냐 나의 고난을 아느냐 근데 십자가의 고난과 매맞으심과 죽음과 부활을 축복으로 많이 바꿔놓았다. 누가? 목회자들이 예. 교회가, 성도들이, 아,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신앙의 어떤 회의가 오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느냐. 그러니까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연관시켜서 내가 기도하고 영으로 회복되면 물질적인 부분도 빨리빨리 해결되는 것을 성도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전도가 전도자가 되고 제자들이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또순교사들이 양성이 되고 양육이 되고 누군가에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순종하고 헌신하니까 누군가에게 또 소명이 만들어지고 사명자가 만들어지면서 나보다 더 강력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준비돼서더땅 끝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계의 비전으로 확대를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결고리 내가 연결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내가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부모님, 남편, 아내에게 어떻게 내가 연결을 시킬 것이냐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임하기 전에는 제자들이 해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진짜 비로소 제자들의 수준, 제자들의 실체, 제자들이 훈련받았던 그 내용들이 제자들에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잠깐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받기 전까지 그 공백기간 이죠그 공백기간. 그 공백기간이 그 공백 있었는데, 물론 주님이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시고, 믿음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막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그큰 슬럼프에 빠졌었어요? 평소에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 또 주님께서는 너무나 다정다감하게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 복음서에 있는 말씀처럼 척척척척 주님이 막 말씀을 다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마음에 내 안에서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좋은데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오늘 들었던 말씀을 내일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눈앞에 계시니까 또 들을 수 있으니까.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넋, 넋을 놓고 있다가 주님이 잡혀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혼란스러움이 시작이 됐어요. 자 주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혼란스럽고 그때 이제 해답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질병이 정말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생겼어요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직장에서 실직을 당했어요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식구들이다 놀아 또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가장 우리가 혼란스러운 게 좌절이 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끝이구나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해답 찾기에 이제 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가 남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남편에게 정말로 필요한 조언을 잘 해서 남편이 아내의 조언을 통해서 해답을 딱 찾으면 그거는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아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든든한 남편, 남편이 남편 여보 이것은 이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 저렇게 해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부드럽게 설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말이야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당신에게는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런 뜻이 좀 맞지 않을까? 그러면서 선택은? 안가갈수 있도록 선택은 남편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이끌어가면 정말로 지름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해답을 알고 있긴 있는데 막 죽지박지하면서 힘들고 막 강제성을 부여하면서 당신은 안돼. 지금까지 안됐잖아. 당신 판단이 문제가 있어. 정신이 정신이 없어. 그렇게 한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 해답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선택을 해서 결단할 수 있도록 움직이도록 주님은 역사하셨어 이것이 잘안 된다 그러면 너희들은 성령 받아라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어떤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 하고 내가 움직이는 이 움직임의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무심코 하는데 응답이 오고 그냥 변하게 한것 같던데 그것이 능력이 되고 응답이 오고 기도의 능력이 막막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혼선이 오고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주님이 잡혀셔서 죽이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제? 내가 제자들이자 하나가 돼서 뭘 해야 되는데 다 따로따로 따로 노는 거야. 제일 수제자라고 할수 있는 베드로가 흔들려버리니까 그 영향이 다른 제자들에게도 파급되는 거야. 나는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 우리도 가자. 저 시간 막 갔어요. 자, 주님은 벌써 아시고 갈릴리 바닷가에 다 오셔서 불을 피워놓으시고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고기를 좀 가져오라 그리고 떡도 굽어놓고 먹어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다 그들 앞에서 음식을 잡수셨어 요 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자들끼리도 동료가 동료에게 영적 조언을 잘 해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었어요 도움을 주기는 그냥 난 못해 이제 의심하는 말을 계속 도망갑니다 푸념하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도 흔들려 버립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도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할때 다른 사람들도 긍정의 효과가 나타나서 너도 나도 긍정적인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지도자가 부정적으로 나가버리면 사역자가 부정적인 말을 해버리면 사역을 받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싹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의 불을 사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항상 그 입술이, 긍정의 입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지도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들한테 맨날 저주만 퍼버리고, 죄 폐기만 하고, 악담을 퍼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는 만큼, 그 자식들이 부모를 능가하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부모가 허리띠 쫄라매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모성애를 가진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한국 어머니들이. 래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한국 어머니 교육을 그렇게 이야기해. 그렇게 이야기해. 한국 어머니의 교육을 봐라. 물론 당나라에서도 모성애가 많이 있는 그런 나라도 있겠지만 한국 어머니들은 유별난 교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6.25 전쟁 때 그렇게 힘들거려는데 신앙으로 하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 노, 이 노래를 완전히 다 엎어버리고 새마을운동 일어나고 할 일이 없지만 내 마을부터 내 집부터 확대하고 청소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새마을 노래 우리 다 배웠잖아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야 말라 무슨 새아침이야? 무슨 새벽 종이야 똑같은 날인데 어떻게 해요? 심리적인 효과가 있고, 정신적인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도대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제자에게 조언을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갈릴리바드로 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방향감이 없고, 어떤 갈피를 못 찾을 때에 치열하게 고민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부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영적 조언을 부드럽게 해줄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화가 나 있는 사람한테 당신만나 내가 평생에 이 고생했어 그런 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나겠죠 그래도 감살조건을 찾아 그래도 당신이니까 내가 이만큼이라도 됐지 내가 다른 놈 만났으면 나는 인생 끝장이었어 당신 같은 거룩한 분을 만나서 거룩하게 뭐가 거룩해? 근데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가나마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한테 야이옆편네야 누가 어? 돌 맞을 짓을 했네 야너 찍어버려 주님은 그러시지 않죠 먼저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한테 주님의 말씀이 칼처럼 꽂히잖아요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칠려다가 자기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팍 주님 앞에만 가면 내 양심과 신앙의 양심이 견딜 수 없게 요동시게 만들어버리세요 너가 바로 그 죽일 죄입니다 너는 이 여자보다도 더 가늠 한 자다. 주님 말씀 드리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누가 막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자고 자 샤샤샤 막 하잖아요. 주님 앞에 가면 너는 더 죽일지, 너는 백배더 무서운 죄를 지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되게 만들어 버려. 요 할렐루야.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정치는 회복 못 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또 그래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담받고 훈련받는 것은 조언을 해줄수 있는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조언해 줄 정도의 수준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준이 아니야 왜? 이거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할 정도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질 정도로 말씀을 적용을 잘해야 되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이자고 성령 좀만하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또 기도를 하게 되면 필요한 준비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자, 순종할 준비가 안돼 있어요,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루살렘 마가에 다락방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가에 다락방을, 마가에 다락방을 통과하니까 성령께서 관통하시고, 능력이 관통하고, 불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그러니 어떻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막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 안에서 막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파! 맞아, 어느 마을에 갔을 때 주님이 역사하셨어. 이렇게도 역사하셔서 아 그때 파!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 있구나. 아 주님 감사합니다. 예? 왜? 성령이 임하니까 지혜가 생기고 생각나게 하는 지혜. 감각적으로 즉흥적으로 다다다다닥 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 또 지식. 그동안에 배웠던 것이 지식으로 내 안에서 숨겨져 있던 것이 막 생각이 나면서 지식으로 막 자리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현장 상황에 맞게 서, 현장 상황에 상황 판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황 판단이 무디면, 모르면 모 만큼, 모르면 모른 만큼 당하게 되어 있어요. 네. 고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을 받느냐? 가장 시급한 일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업이 망할 때, 가정 불화가 있을 때 가장 시급한 상황은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 성령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공격적이, 고좀더 강력하고 강력한 불의 능력을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 자, 성령 받은 사람이 남을 압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험담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발목을 잡고 남을 흔들어 대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거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았어도 돌아서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보다 자기 본성이나 자기의 기질이 더 강하니까 성령 받은 것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라이터 돌같아 라이터 돌을 막 튀기면 불꽃이 막 튀기잖아요 불꽃이 튀겨 불꽃이 튀기기 기도를 하는데 딱 끝나면 어떻게 해요? 또 본성이 자리잡아 육체의 기질이 자리잡아저 사람 성령, 기도할 때는 성령 받은 사람인데 끝나고 나면 육체의 종류가 또 나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육의 사람은 남과 부딪히고 결국에 그걸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자기 믿음도 파손시키고 남의 믿음도 파손시켜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 성령께서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성령께서 웬만큼 기도해서 그렇게 잘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이 있는 말씀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어, 결국에는 믿음의 결국은 뭐냐 영혼 구원인데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믿음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완성시킬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간합시다 주여 내 믿음을 완성시키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족의 믿음을 여러분이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육을 자극하고 성령님은 영을 자극을 해서 영으로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마귀는 육신적으로 자존심 내속이하고 자기의 아집, 고집, 육신의 기질대로 하면 시원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그러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망신당하고 바보, 천치, 쪼다, 등신 별의별 소리를 다르고 비웃고 조롱받고 별들을 다해도 성령께서는 너의 영이 승리했다 나는 너의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대마라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우,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웃지도 않은지. 예. 믿음을 완성시킬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다 있다. 그래서 연결고리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체험하고 은혜 받는 것은 좋은 일인데 감사한 일인데 주님 이 영적인 연결고리가 가족 식구들에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조언이 필요할 때 아내에게 남편의 조언이 중요하고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조언해 줄때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해답이 되고 누군가에게 응답이 되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줄수 있는 그런 수준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언을 해준 사람은 강요하지는 않아요 다만 부드럽게 선택을 해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철회하기도 하면서 유례없이 우리가 부르짖고 있지만 때로 시기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혈기를 내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사단이 막 자꾸 흔들어요. 그왜 그럴까? 교회 안에서 다른 소리를, 사적인 소리를 많이 해서 그래요. 집사님, 어제 못 먹었어. 어, 집사님, 집이 좀 어때? 남편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게 지나치면요. 자기 가정의 일을 미주할고주할 다 까발려고 그러면 사단이 욕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은혜스러운 말만 하고 자기가 자기 상태를 알아야 돼.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남편은 이 내가 푸념하게 된다. 아내에게서 푸념하게 된다. 자식들에게서 흠담하게 된다. 욕하게 된다. 그것도 조금 더 나가서 다른 성도 욕하고 다른 성도 욕하고 욕하고 욕하고 욕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역 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 사역 외에 사적인 것을 자꾸 개입시키는 거예요. 돈 빌려 달라, 뭐해 달라, 먹어 타다, 이렇게 저렇 공 저렇 공 저렇 공 저렇 공저 이런 것은 진짜 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육체와 관련해서, 본성과 관련해서, 기질과 관련해서 예. 자 그래서 예. 하나님과 나와 영친것들 방해하는 이것이 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돼요. 나아가지 못하게 돼요. 가정의 비밀을 지키고 가정의 문제를 까발려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는 일들을 자꾸 하게 되면 본성과 관련해서 육적인 것과 관련해서 사단이 자꾸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그저 사무실에 들락달락, 들락달락, 들락, 들락달락. 들락, 들락. 사무실에 저 사람은 나고 지내, 저 직원은 나오니까 들락달락, 들락달락, 들락, 들락달락. 들락. 얼마나 들락달락.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실에서 있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다른 데서 만나가지고 교회 험담하고, 목회자 가정 험담하고, 누구 존사 험담하고, 누구 존사 흠담하고 누구 집사 험담하고, 누가 누가 이렇게 친하고, 누가 이렇게 친하고 계속 들락들락들락들락하고 남의 가정을 훤히 다 알고 있고, 남의 가정에 남편이 이렇고, 아내가 이렇고, 그집 자식들이 이렇고, 저렇고, 별이별 수가 막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심에들어서 그리고 심지어는 뒷조사까지 그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일반 교인은 그러지 않. 그러지 못 하는데 영적인 교게 그렇게 하면 되겠냐. 매일 핏자 만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거 왜? 사적으로 친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싹 바꿔 버려야 돼요. 같이 갑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자. 할렐루야. 그런 거 외에 가볍게 인사하고 1사년 기도 제목 놓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거 외에는 절대 남의 생활에 간섭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남이 어떻게 살든 힘들고 어렵게 살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기도 제목을 저한테 가져오세요 네. 또 잘되면 막 축복을 막 해주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나에게 다 와버려요 할렐루야 이 원리가 그래요 원리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드리면 드린 만큼 복을 받고,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린 만큼 적게 드리면 적게 드린 만큼 심는 대로 거드는 만큼 몸을 드리면 건강이 오고, 기도하면 영감이 영영력이 오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물질의 축복이 오고, 전도하면또 영성이 또 만들어지고, 기도하면 막 영적이 막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는 대로 심는 대로 오는 거예요. 다없이 말지라고, 다없이 이러면 그말질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헤아림을 당해요. 헤아림을 당해. 교회 올 때는 입을 딱 봉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 내 입에서 감사하는 말만 하게 하고 없어서 내 입에서 남을 축복하는 말만 하게 하고 없어서 우리가 무슨 정치인입니까? 우리가 보수주의자입니까? 우리가 진보주의자입니까? 교회 안에서 진보, 보수, 오른쪽, 왼쪽 막 하니까 어떻게해요 그런 것 따진 사람들이 교회에 다 나가리게 됐어요 우리가 막뭐 광화문에 갑니까? 서초동 무슨 뭐 검찰총장 뭐 이렇게 해서 거기 있습니다. 그가 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정권에 있는 사람이라도 다 수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왜? 영혼을 건져야 되니까. 보수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진보도 사랑해야 되고 정치인들도 우리가 기도 제목이 뭐. 왜? 정치인들이 말해요. 장로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사님, 안도주사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정치는 색깔이 달라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교회에 나가도 장로라도 집사라도 정치 세계 다르면 저주하고 욕하고 막. 우리나라는 누가 대통령을 하고 누가 국회의원을 하고 어떤 보수나 어떤 야당이 해도 진보가 해도 똑같아. 옛날에서부터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미국을 갔더니 미국의 기도원에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김정은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선한 정책이 나오도록 역사여주 없어서. 만약에 한국에 사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했다면 그 사람 빨갱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보수 측에 엄청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 그런데 그분이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 북한, 북한 정권에서 김정은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핍박합니까? 여러분. 옛날 세계사에 보면 성경에도 안 그럴 것 같아요. 고레스잖아요. 고레스. 느부간데살왕 다리오왕, 벨사살왕 이런 사람들이 뻑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밥 먹듯이 있어요. 사자 불속에 던져버리고 다니엘도 사자 불속에 던져버리고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도 불속에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밑에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쫙 믿음의 사람들이 가죠. 처음에는 포악된 적이지만, 닥치는 대로 죽이는 세계적인 정복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밑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자기도 핍박을 받으면서 영으로 막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왕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복, 정복의 왕이시요. 다른 나라를쳐들어서 압제할 때 왕의 부드러움을 보이소서. 왕의 인장을 보이소서. 이러면서. 부드러운 정책이 나오도록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종단니엘라 네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아들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너도 있다. 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전에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그런 말 했다 그러면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아마 죽일 걸. 왜? 우리나라는 전쟁의 아픔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는 사랑하고 감싸안고 축복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그러지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적으로 돌아설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가 되잖아요 원수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럴 때는 싸워야지 나라를 지켜야지 자유민주지를 지켜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된다니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북한과 남쪽이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통일이 되면 중국이 반대 러시아가 반대 미국이 반대 일본은 특히 반대 왜? 우리나라가 하나 되면 엄청나거든요 지금 반투막 난 나라에서 세계적인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남북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민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저도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고 한국에서만 있고 그러는데 나중에 불세례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나니까 아 이거는 중국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네 탈북자들도 사랑해야 되고 북한에서 선한 정책이 만들어져서 북한에 있는 정치범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풀어지고 북한도 자유롭게 왕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외국 가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려움당한 사람들. 미워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상호 교제하고 남북이 잘 되고 그러려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모두의 생각이 바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 같아요 지구상의 분당국가로 남아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북한 사람들이 덜 죽도록 북한에서 선한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색 이것도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것 같아요. 금방건방 보수다 진보다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몰라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다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 능력이 돼서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현장 속에 들어가서 내가 체험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그것이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길이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사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하옵사서 실천하게 하옵사서 할렐루야! 그럴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성령 받으면 이것이 다 해결되고 성령 받으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잠기게 되면 누군가에게 선한 도움을 줄수 있고 조언도 할수 있고, 그리고 연결고리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착착착착 이루어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돕는 사람이 돼요 제가 뭡니까? 그 전에 가방 거이 짧았다 그랬잖아요. 저하고 지금은 장로 제가 전도에서 장로님이 됐는데, 그 장로님도 어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오고, 중학교... 저기 뭐야 저 야학 같은 교회사는 그런 데를 저하고 다니다 그냥 말았는데 한 학년 다니다 말았는데 그 친구가 자기 가 중학교 금전고시 합격해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인 나에게 갈까 말까다가 원서를 사가지고 왔어요 원서를 사가지고 나한테 주면서 야 나는 말이야 중학교 금전고시 합격했는데 너는 뭐하냐 공장 다니고 일하고 노가다 하고 너하고 나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밤새도록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색하고 고민한 일이 많았는데 나는 실천을 해서 검정고시를 나는 합격했다. 너는 뭐하냐? 교회 만나고 가 예수님께 미쳐가지고 응? 너 예수님께 쓰임 받게 되달라고 맨날 그런 기도하는데 그래도 공부라도 해야 수임받지. 그러면서 검정고시 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중학교 합격 원서를, 그 합격할 수 있는 원서를 접수증을 끊어가지고 왔어요. 그 내가 서운해가지고, 야, 그러면 진작 이야기하면 같이 공부를 하지. 내가 볼 때는 그 친구보다 내가 공부를 좀더 잘했던 것 같은데. 그 친구는 벌써 이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준비하고 나는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어찌 됐든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하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실천하지 못했어요 내가 경험할수 뛰어들려면 어떻게 해요? 원서를 사가지고 등록을 해서 공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모르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찾는 거야. 하나님 뜻을 찾는데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는데 벌써 자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벌써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늦잖아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이 뜻이 있는데 이 뜻을 어떻게 풀어 가실 것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자기 합격하고 합격증서 보여주고 나한테는 원서를 사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너가 등록해라 그래서 그 친구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하는데 나는 중학교 검정고시를 이제 공부해야 되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검정고시 볼때그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봤어요. 근데 그 친구는 떨어졌어요. 나는 붙었어. 붙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친구하고 나고 동격이야, 이제. 근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한번 시험 봐서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경험이 있어요. 나는 경험이 없어요. 또 기도 들어가는 거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중학교 붙었는데, 졸업 검정고시 붙었는데, 고등학교는 나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검정고시 또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원서를 똑같이 써서 또 했단 말이에요. 1년에 두 번씩, 4월 때면 8월 때나 보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똑같은 시간대에 검정고시. 8월 달에 시험을 또 봤는데 그 친구로 또 떨어졌어요. 나는 어떻게 될게요? 붙어버렸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차이가 그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그 이후로 그 친구는 3년 동안 내 일이 떨어졌어요. 나는 3년 동안 떨어질 때 대학 들어가서 대학교 3학년 벌써 전두생활을 대학 들어가자마자 전생활을 했으니까 야, 우리 하나님 멋지시더라고요 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친구가 이유가 뭐야 내가 중학교 검정고시 원서도 사다 줬는데 저놈은 왜붙고 나는 3년 그 이후로 3년 동안 채소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예수를 믿어서 그래 이 친구야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예수 믿으면 나처럼 무일 푼인데 결혼도 빨리 해. 아무것도 없던데 좋아서 환장한 여자가 생겨. 그저 그냥 환장해, 환장해. 저다만 보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냥 눈이 찢어졌는데도 그냥 나는 제일 형제 중에서 못생겼다, 제일 이쁘고 잘생겼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여자들과 만난다니까 아멘도 안 하네. 사모님 아멘 그게. 알런이 죽지 에이씨 그러네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전도하면서 그 친구는 전도하면 씨알이 안 먹혀요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플라톤이 어떻고 아리스토텔레가 어떻고 좋아하고 있네 예수님이 진짜라니까 예수님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 가야지 가봤어 가봤어 그래 가봤다 가봤다 친구야 내가 다이아몬드를 발견해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주잖아 자랑하지 않을 수 있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야 그분 내 인생이 바뀌었어 그래? 내가 사람도 소개시켜줄게 그거 어떻게 하는데 자네가 예수님만 믿고 해보겠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모님하고 제일 친한 친구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그 친구가 그 친구야. 둘이 <웃음> 결혼을 시켜줬더니 환장을 해볼구만 <웃음> 환장을 해 환장을 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개척 초기에 서울에서 목게할때 집사 인명을다 하고 신혼 때 청량리에 그 도매상가 인데 거기서 식당 밥집을 하는 신혼 때에도 밥집을 하는데 허벌나게 싸우는 거야 허벌나게 신혼 때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상계도 갔다가 아침 6시에 오토바이 타고삼각산에쭉 내려서 청량리에 들렸다가 중국동으로 오는데 그에 가면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가서 기도해 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축복해 주시고 집사님들 축복해 주고 복을 주시고 그 조그만 학구방만한 집에서 신혼살림하고 우리도 뭐비이했지만 그러면서 거기에는 거기대로 식당하라고 나는 나대로 우리 사모님이 결핵걸려 가지고 막 피투하고 있고 근데 그 친구를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새벽 3시 4시까지 교회에서 철학기도를 했어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방언이 막 터지고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사모님 친구 그 권사님은 언니 형부까지 연결고리되고 그 동생 어 우리 친구는 누님, 매형, 또 형님, 이런 데까지 연결고리가 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교회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성령받으니까 연결고리가 착착착착. 영적으로, 학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친척, 이게 막번전단 것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령 받아야 이 연결고리가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보니까 하나님이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탁탁탁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할렐루야 요새 우리가 우리 아들 요셉 전도사하고 같이 목사임직 받으러 목사고시 보러 가면서 제가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이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제 매일 오전거후 2시간씩 하루 4시간씩 교육시켜서 노인나 총에 보고서를 올려야 돼요.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목회는 무엇인가, 목사의 자격, 목회학은 무엇이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신학교를 다한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하고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납법적인 설교, 연역법적인 설교, 영적인 설교 이런 얘기도 제가 해야 되고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올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들한테 주문을 했어요 내가 노회장이니까 노회관할에서목사님직을 하니까 종이 목사님도 오시지만 목사님들이 와서 강의를 이제 한, 한 타임씩 할 거예요 한 타임씩 해서 성공한 목사님들이 오는 게 아니고 목회, 찌질이찌질이 목회도 잘안 되는 분들이 올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목회를 할때 성공신화가 있는 그런 분들이 목회학을 가르쳐 그런 것도 좋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저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서 그런 경험도 전수해 줘야 돼요. 잘된 목사님도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왜냐면목회 현장하고 신학교에서 배운 거하는 전혀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러야 한 거예요 그렇죠?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과 기도하는 과정의 현실이 달라요 기도하는 과정은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딱 받으면 거기서부터 한 가지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 한 가지로만 오지 않습니다 그한 가지가 천 갈래로 갈라지고 만 갈래로 이어지고 연결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응답만 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물질로도 오고 건강으로도 오고 다양한 방식으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내가 물어봤더니 야 너희 동기 중에 신학생 전도사 생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그랬더니 한 사람도 없다. 자기의 동계층에서 신학교 졸업하고 전두사로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중간 과정의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 성령 받아에 연결고리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누군가에게 조언이 필요하다 조언을 받아야 되겠다 조언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